나는 먹는 거야, 까끼지 마시고 잘했다 피아야, 조리 안 먹잖아, 그치? 네다. 음. 네. 음. 아빠다. 봐봐. 그러지 <웃음> 마. 왜? 슬프다. 슬프다고? <웃음> 근데 원래 전철 엘리베이터는 전철 엘리베이터는 오래 걸리는데 바로 다치네. <웃음> 내려가는 거. 어 뭐라고? 이혼할다는무서 봐야 돼아 이거 누르는 거구나 이혼할때는 문자 잘 들었대 아니 도착했어 도착했어 와와 <웃음> 이쪽이다 와 모를까? 화장대, 화장대. 화장대 같지? 근데 이거 드라이어야. 가자. 어 됐다.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귀엽지. 언니. 응. 언니 어디 갔다 와? 안언니한테 가. 언니. 언니 어디 있어 그래? 언니, 아니니 어 어머 하하